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 가스, 가스쌤입니다. 저는 그 노래, 아무르 파티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두 가지 이유를 잘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음, 이해가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성은이 망극하겠나이다. 자, 제가 왜아무르 파티라는 노래를 잘 부르지 않을까요? 그첫 번째 이유가, 제목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예, 뭐, 제가 라틴어에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틴어를 뭐,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수준인데, 여기 이제, 파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예. f a t t 란 말은, 영어의 fate. 운명이라는뜻이죠 예. 같은 동의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destiny. 이런 말도 있고요. kismet. 이런 단어도 있고요. lot. 그 다음에 portion.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프리데스티네이션 예. 다운명이라요두 단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단어가 잘 쓰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페이트 한번 더. 페이트 데스티니 데스티니 예. 운명이란 뜻. 아무런 말은 실제로 명사입니다. 예, 사랑 이라 그런데 여기 I로 끝나면 이게 의 라고 하는 데 소유격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영어로 하면 러브 오브라듯이죠 이게 소위 이렇게 오브 페이트인데 운명의 사랑,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고 운명의 사랑이 운명을 향한 사랑입니다. 특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리드 니치. 네, 여러분 프리드니치가 누굽니까? 독일어로는 프리드리 니체, 그죠 바로 니체입니다. 체코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오스트리아였죠.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러나 주로 독일 철학에 영향 크게 많이 미쳤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잘 사랑하라는 뜻인데. 자기 운명 주어진 대로 그냥 대충 살아라 뭐 그리고 막 수동적으로 운명에 끌려서 그대로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회기론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념에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사실 내용은 좋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걸 맞서서 괴로워하고 힘들 하지 말고 고난마저도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저는 왠지 이게 뭔가 운명론적인 그런 느낌이 강해요 사실 니체가 이야기한 바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뭔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운명론에 갇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니체가 굉장히 짧은 생일 동안에 너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너무 괴로운 삶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아모르파티하면 아주 흥겹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이 힘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냥 끌어안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이게 초월적인 힘을 내라는 뜻인데 이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제목 자체가 저에게 주는 중압감과 무게감이 너무 큽니다. 저는 왜냐?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다이 Love of fate 영어로 약간 의역을 하게 되면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Love your fate 원래 동사로 하면 이제 a m o u 동사로 사랑하다. 끝에 조사처럼 표시가 다 있어요 라틴어 그래서 자리를 바꿔놔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파티 t 란 말이 원래 어원이 파툼이 있거든요 근데 이파툼이 목적격이에요 형태가 똑같아요 여기 um 끝나면 이렇게 단어 끝자락에 자기 쓰임새를 나타내는 말이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면 a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라틴로 아마 파툼 a t 이렇게 하면 이제 운명을 사랑하라 이거 바꿔도 돼요 사랑하라 운명을 영어 오늘 표현은 Love your fate, 운명을 사랑하는,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감이 너무 강해서 저는 이 노래가 사실은 이 가사나 제목이 주는 중압감이 큽니다. 쉽게 Amor fati 라고 외치기에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초창기에는 노래방에 가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쉬운 줄 알았어요. 후렴구만 쉬운 거예요. Amor fati 여기는 쉬운데 앞에 음들이나 고조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노래들. 알아봤더니 그이 노래 굉장히 어려운 노래라고 그런 업디다. 제가 음치는 아닌데, 이 노래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후렴구 밖에 안 돼요. 아니, 트라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동전 노래방, 지체노프 씨 마님 한 분하고, 제가 둘이 가서 코인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를 부른데 암브르파티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정말 잘 부르고 싶었는데 음이 막 깨지면서 너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체 높으신 어떤 마님이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못하느냐. 그리고 그 뒤로 이 노래를 잘안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것입니다.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직접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미리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어느 색깔을 칠해야 할지 번호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냥 칠만하면 되는 한 1, 2만원 주면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인내심을 요합니다 하다가 화딱질라서 그냥 다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세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짬짬이 하더라도 한 달씩 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로 소개되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Shawshank Redemption r e d e m p t i o n 이말이죠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쇼생크 감옥에서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동사는 Redeem이라는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명사입니다. Redemption 운명에 맞서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19년 동안 견디면서 결국에는 탈옥을 하죠. 유명한 영화입니다. 마지막 반전은 절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영화의 재미를 완전히 반감하기 때문에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명작 중의 명작이죠. 아모르파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한 사람일 수도 있고 글자적 의미랑 좀 반대인 운명에 맞서서 새롭게 개척해 나간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외워 두셔야 될 단어는 fate입니다. fate, 운명, 그 다음에 destiny, 그 다음에 love your fate,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원래 먼저는 Love of f a t e 운명에 대한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바이바이 오 나의 갓.